이 어딨냐 이 파란색이지 이건 파란이다 내다다 나는 노란색이다 여기 가자 아 겹치는 거안 되나 되네 겹치는 건 된다 팀끼리는 겹칠 수 있다 그럼 여기로 가자 잠깐만 나팀 보이스 좀 꺼놓을게 나 이미 4번 꺼놨다 다 치고, 4번 닥 치고 오 겹치자 삐, 삐, 삐, 삐, 삐, 삐. Welcome to Ring of L.E.C. w e l 다 o m e to r i 다 g of l e 시작하 l c o m e to 자 i 게임을 오마이 슈드 웰컴 투 오브 웰컴 투 오브 네 여기로 오세요 예스 yes. 갑니다 에? 어? 모르겠뭐 아, 뭔데? 보통은 아이씨 아 파마스 없어 아이 쓰레기인것 같은데 잠만 아. 쓰레기는 그렇게 막 쓰레기가 아닌데 오히려 근접인거 같아 지금 근접에서았어요 총알이 없으면 쓰레기야 아이가 <웃음> 총알 없으면 결국 쓰레기지. <웃음> <뭐든> 쓰레기 지 모든 쓰레기 총알 없으면 <웃음> <쓰레기야>. <웃음> 어떤 총이든 쓰레기 <웃음> 총알 없으면 모든 <뭐든> 쓰레기다 모든 <웃음> 쓰레기 거짓말 안 치고 대머리판 어어 어, 야, 야 최상급 조끼 얻었다 어 축하한다 뭐야, 여기 엄청 많은데 최상급 조끼 최상급은 아니다 이거 슈퍼리어라 돼 있는데 어 슈퍼라고 해도 보급에서 떨어진 게 그거는 뭐 이상한 막지오막 막 붙여놨나 보네 들기 좋아서 음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김새가 좀다르다야 근데 나 총이 없다 없잖아 나도 없다 두 개밖에 못 주었다 많이 주었네 <웃음> 난 없다 총알 없는 거 하나 야 그럼 빨리 다음 지역 가자 재 버리고 그래? 야 여기 갈래? 여기 잠깐만 얘 총알이 파마스뭐뭐 뭐 쓰지? 오줌 못 타마스 못 쓴다 맞지? 야 다른데 가자. 오, 내 네, 따라 온다. 아, 1 번. 오. Wing of L.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배웠다. <웃음> Welcome to the company of heroes. We got the fire. Bye. Yeah. Bye. <웃음> 네 동생 앞에 해도 대 나. We got the fire. 아, 나 이제 내일 골프 치면 그거 할게. We got 골프치 때 들어올래. 그럼 여섯 명이다 어.. 맞춰서 갈수 있으면 들어가 볼게. 몇 시에 하는데. 글쎄. 한.. 한 시쯤에 밥 먹고 두시쯤에할것 같은데. 두시쯤에아야그 어. 뭐지? 저번에 니한번 네 들어왔으면, 니까지 들어왔으면 10명이었다 골프. 미친. 아, <웃음> 홉명이서 골프 친거 있다. 동영상 야 뭐? 여기 있이렇게 바라봐라. 나처럼 높은 데서 바라봐. 모른 노래사장에서 보지 말고. 그리고 E, 가서 W 누르지 말아줄때 스페이스바 누를라 이제? 어, 스페이스바다 야, 이제 도착한다 도착했다 왔다 비싸... 여기는 비교적 템이 많다 와, 야, 야, 야, 총알이 들게 많습니다, 이거 놔줘 어, 좀 백터네. 백터가져라 어, 파마스가 있네. 어, 야, 스나이퍼 하나 쓸까, 그냥? 스나이퍼? 음, 무슨 스나이퍼인데, 이름 뭔데? 모르겠다. 이름 뭐지, 이거? 이름이 있... 적... 기... 볼까? 탭이 어지 어, 뭐, 뭐 신나간? 어? 뭐 <웃음> 신나간? 어 그냥 모신 나강 저격 소총이다 말 그대로 괜찮나? 나쁘진 않은데 장전이 조금 느리다고야 많이 알아? 느릴 것 같은데 쬐끔 느리다 쬐끔 오오음 나쁘지 않은 건물 같었다좋았 지금 그걸 많이 많이 얻어놨다 백턴데 뭐. 확대경하고 수, 수, 수직 손잡이 같은 거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다 이제 팩터한테 확대 손잡이가 필요했나? 확대경 <웃음> 확대경 있던데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지 그래 테마파크 사람 많이 안오나? 여기 생각보다 사람이 없다 음... 어? 여기 MP5 쓸래니? MP5? 아니 난 있다 그것보다는 그냥 소총 소총 소총이나... AR 중... 주... 뭐야 니가서 쏜거가? 아니 음, 그럼 누가 쏘는데 누가 온거 같다 누구한테 쏜데도 대체 어디냐면 285? 어 하나있다 야 여기 야야 방파방패 방파. 보이게보이게내 뒤에 하나있었다 어 잡았어 조졌다 죽였나? 어 죽였다 됐다 나이스 완벽, 완벽 죽였어. 이새끼. 오, 탄을 좀 많이 들고 있구만? 음, 내가 다 잡사 줄 갔어. 야, 혹시 확대경도 있나? 확대경 2배율 하나 달려있었다. 오케이. 그거 니가질거가 네 어, ᄒᄒ. 이미 하나 있긴 한데. 하나 있긴 한데, 이거 가질래? 응. 어, 나 7, 7탄 네가질게 붕대 좀 가지자. 확대경 하나 떨구면되지 아, 어 아, 하나 주었다레드도아 그건 확대경은 아닌데 그냥 조준경이지 어 조준경 아, <웃음> 확대는게 어. 낫겠지 다리. 모르겠다 그건 그거 면 AR 부품이 안보이네요 AR 부품이.. 야 여기 5탄있다 5탄? 아5탄이 지금 문다 5탄, 아, 어. 5탄 몇발인데니? 106.. 아 5탄은 이제 필요가 없다 그냥 난 300발 있다 <웃음> 그냥... 아, 예, 아, 예. 어야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아야 아야 씨발 조심해라 얻어맞는다 여기 사람 지금 아까 두명 있었거든. 앞쪽으로 한명지나가고 아, 어, 진짜? 어, 지금 위치가 뜰게안 좋다. 한 중간이라서. <웃음> 야, 요 앞에 파란 텐트인데로 온다. 아, 힐팩을 좀 먹어야겠다. 힐팩을 다 써버렸다. 나 앞에서 들린다. 1 7 0 어, 지리끼리 아마 싸우고 있을 거야, 열심히. 저격손이다. 야, 이거 슬슬 벗어나야 하는데. 벗어나자. 근데 이거 가다가 죽을 가능성이 있다. 쟤들 때문에. 어. 그리고 우리가 글라이더기 때문에. 음, 가는 거 자체는 빠른데 가다가 죽을 까능성이다 빨리 나가자 일단 차없지 차가 있긴 한데 우리는 날아서 가야 한다 음, 물 건너야 기 때문에 날아서 가야 돼이 앞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어? 음 어느 새끼가 사일러스 달았네 여기다 야 숙여라 C로 앉아라 앉아서 와라 위치 어딘데? 여기 어디에 사람이, 있는... 어, 있다. 야. 더블 킬. 어, <웃음> 다 졸랐다. 어, 아, 아이, 어, 뒤에, 뒤에, 뒤에. 됐다, 죽였다. 뒤에 죽였나?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는 모르겠다. 뒤에 사람 아, 저기, 저기, 저쪽에 있겠네. 아, 보인다. 어딨는데? 야, 일단, 도망갈래? 가 아니, 지금 상황에서 잘못 도망치면 아, 죽는다. 진짜, 진짜, 진짜. 뒤에? 어, 야, 야, 야, ᄌ 됐다, ᄌ 됐다. 야, 야. 오, 그거, 야, 그거 눌러야 되는데, 잘못 눌렀다. 제라, 씨. 살았네. <웃음> 어, 살았어. 사... 괜찮다, 괜찮다. 야, 내가 맞아 못... 여기다, 여기다. 아, 야, 야, 내큐 찍으려야 되는데. 아니 나나나 나, 나 F 눌러 했는데 그거 눌러가 이 e 눌러졌다 이럴 수가 야, 일단 일단 일단 나 관전해 볼게 죽였지 아니 못 죽였는데 나 도망가라 일단 못 죽였는데 이건 도망가서 산다 아씨 내내 키보드 잘못 눌러져가지고 집 죽었거든. <웃음> 이건 살았다. 그냥 살았는데. 편안하게 살았다. 라이더 <웃음> 그 근데 혹시 편한 것같은데 어, 물 건널 때나, 이런 높은 곳에 있을 때. 정말 괜찮다. 조작이 그렇게 막 어려운 수준도 아니고 해서. 음. 여기서 좀 조심해야겠네. 그렇지. 와, 씨, 내가 어째 저렇게 서 이거, 1을 눌릴 생각했지. <웃음> 별수 없다. 나도 가끔씩 그런 거 실수 난다. 나그 F 눌러야 되는데, 1을 눌러보다 <웃음> 야, 우리 아군 또 죽는다, 저기서. 어, 살았다. 살았는데. 안 죽다니 운이 좋군. 정소리다. 45쯤에 있다. 아니다, 100. 한번 볼까, 도 니는 어차피 내 시야에서 고정돼가지고 같이 보시고. 저 건너편이 존나 시끄러운데. 어, 보인다. 어, 저기 있네, 거기 있네. 쏴봐. 안 맞았다. 안 맞았나? 안 맞았다. 니 들켰나? 아니 소음기 때문에 잘들키진 않았어. 저기 사공 보였다. 움직... 어. 맞았다. 그렇네. 맞기만 하는데 안 죽는다 이거. 지금 쓰러진 것 같은데. 어 하나는 아웃됐는데. 하나는 아웃은 됐는데 일단은 이번에 킬좀 많이 했네 다른 판에 비하면 많이 했네 응. 3킬? 많이 한 거다 나도 저번에 어거지로 3킬 했다 이거 <웃음> 아나 그냥 보이길래 도망가면서 AK로 쐈는데 그거 헤드 맞아가지고 <웃음> 아 이거 그 개웃기더라 AK로 헤드 맞춰서 이겼다 일단은 뭐 다음 위치저기좀을 잡아야 겠 응. 아군은 저거 먹으러 갔다 보급 먹으러 어, 갔다 미친 놈이 어, 열기구 봤다 어저 새끼 들 보급 먹으러 간거 같다 <웃음> 그러다 한 놈씩 차례차례 아 근데 이번에좀 하는 거 같은데 애들 어 아군도 하고 나도 의외로 살고 있다 <웃음> 의외로 잘했다 진짜. 의외로 선방했다 왠지 몰라도 아 근데 아 나도 저번에 그랬다 근데 졌다 기기 다, 다가가 아, 뭐, 어쩔 수안 없다 어디서 죽었더라? 여기가 기기 안나다 일단은 이렇게 지역이 좁아지면 한 가지 티 기왕이면 차 타고 다니지 마라 엄청 잘늙킨다아그 초반 아니면 차안 타고 다니면 안 되겠던데 초중반 사이에만 탈수 있다 응. 그 이상으로는 타면은 뒤진다 지금쯤은 위험할 것 같은데 꽤나 많이 위험하다 저기 보급인데 어 저기 사람 있다 죽일래 아니 불가능이다 차라리 아군하고 합류하는 걸 노린 그래서 그거 죽고 야얘 킬팩을 다줍자그냥 나중에 공간이 홀로그래픽 그렇네. 차소리 어, 저기 있네. 아군이다, 아군. 어, 못 탔다. <웃음> 아, 네, 내렸네. 이거 몇인생인 어, 타고 가라. 이건 타고 있다, 이 응? 참고로, 이거 고개 내밀고 있으면 더잘 쳐맞... 그래. 아, 아, 맞다. 내렸는데. 응, 음, 나도 내렸다. 이게 아, 근데 난 4배율도 없어가지고 못 맞춘다, 저. 진짜 2배율이가 그거. 어, 2배율이라서, 4배율, 4배율이나. 근데 차도 간심히 보이네. 그니까 러 존나 멀다니까, 저 400, 300인지, 위치가. 440. 4배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신중히 깠다. 깎... 8배율이었으면, 와. 8배율이었으면 진작에 맞췄지. 나는, 어, 나는 내가 주어본 가장 좋은 배율이다, 이게. 8배율. 제드랑 이쪽이 동틀어서 흐흥. <웃음> 어, 우리를 봤다, 이제 저쪽으로. 그럼 넌 들키는 거아니어 들키기 쉽지 <웃음> 어, 어차피 어 들켰네 어 들킨 지 오래니까 이러는 거지 저쪽에서 연막 존나게 깔고 그러고 있든 지금 <웃음> 어 누구 맞았다 <웃음> 그 2번 친구가 맞았다 그러신 거 같다 3번 친구는 없다 없는 게니 아이가. F를 눌러야 되는데, E를 눌러서 없어졌다. 어이고. 짜자. 이제 튀어야 한다. 총챙겨야좀 좀 놀랐다, 근데. F 눌렀는데, 갑자기 낙하산 펼쳐져가지고. <웃음> 글라이더 펼쳐져. 개놀랐다. 일단 가자. 어? 차오 존나 4세 가깝다. 나. 에서 누가 쏘는거가 아니면 개조한거가? 어 차가 쏘는거다 안에서 타서 쏘는.. 탄산태에서 쏘는거고기만 아, 내밀고 <웃음> 아군끼리는차 부딪혀도 안 죽으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근데. 대그는 무슨 실수로 쳐도 죽는다 안다 안다 나나그법의 방송 보고 알았다 근데 이거 달리다가 내리면 뒤지는거 똑같아 <웃음> 자신의 과실은... 어. 잘못 내렸다. <웃음> 야, 일단 가까이 볼까? 야, 우리... 좋아, 좋아, 좋아. 야, 어, 나는 지금 그냥 껐다 죽는 순간 중국 친구들 많이 화나 보이는데... <웃음> 중국이가 됐들 어... 받들었다. 맨 마지막에... 근데, 이거 왜 이래 중국인이 맞냐? 어, 이거 중, 아시아 서버인데 중국인이 존나 많다. 아, 그럼, 당연하네. 아, 이제 또한판더 해봐. <웃음> 어떤데, 이거? 재밌지? 한판더 해봐야지, 얌마